안녕하세요 댕뎅 뎅뎅 여러분 뎅뎅입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계시는 채널의 변화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공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은 생방송에서 조금 언급하기도 했었고 커뮤니티에서도 어, 굉장히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놨었지만 설명이 너무 부족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어느 시기에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설명드릴 시간이 됐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지를 찍게 됐습니다 요즘에 왜 먹방만 올라오는지 어, 먹방 영상에는 왜 댓글이 닫혀 있나 많은 분들이 그 댓글에 써주신 요즘 컨텐츠가 부족해졌나요 뭐 혹은 편집자가 바뀌었나요 라는 여러가지 추측들이 많았는데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그런 건 아니에요 채널을 운영해 오면서 생방송 위주의 이제 영상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형식이었거든요 생방송에서 진행하던 토크나 뭐 게임이나 정말 뭐 여러가지 컨텐츠들을 다 올렸었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하다가 느끼는 것은 제 채널만의 시그니처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저라는 사람이 좋아서 구독해주신 분들이 많지만 저를 굳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어, 이 영상이 궁금해서 재밌게 그냥 한번에 그 소비를 할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cj 쪽과도 많이 회의하고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도 많이 회의하고 뭐 편집자들과 개인적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왔고 그래서 여러가지들을 많이 시도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사실은 음식이더라고요 먹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제 유튜브 컨텐츠 중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게 먹방이었어요 음 그랬는데 제가 신장 이식하고 이제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게 되면서 몇달새 24kg 정도가 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먹방 영상들의 댓글이 이제 결혼하던 이제 관리를 안 한다 라던가 얼굴이 왜 그렇게 됐냐 뭐 살이 왜 그렇게 쪘냐 관리 안 하냐 살이 그렇게 쪘는데 또 먹냐 또는 이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댓글들과 그 스테로이드를 먹다 보니까 문페이스 부작용으로 얼굴이 이렇게 달덩이처럼 붙는 부작용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같이 오니까 더 많은 분들이 그런 댓글을 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앞단에 공지 영상으로 제가 이제 이러이러해서 뭐 이렇다 라는 글들을 아예 오프닝으로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댓글이 만약에 한 500개가 달리면 한 200개 정도 얘기는 다 그거였어 얼굴이 왜저렇게 됐냐 뭐 살이 왜 이렇게 쪘냐 어, 그런 상태에서도 이제 뭐또 먹냐 그만 먹어라 이런 댓글들이 많아 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먹방 영상을 아예 올리지 았었어요 이제 그거를 안 하고 다른 컨텐츠들을 계속 하려다 보니까 물론 좋아하는 컨텐츠들도 있었지만 가장 좋아하는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최근에 왜 많이 느꼈냐면 랜선라이프를 하면서 다른 분들이 정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힘들지만 너무 재밌어 보이고 그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제 채널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고 있고 그 각각의 컨텐츠들을 또 각각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에 집중되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건드리고 있었고 어? 저는 이게 전문이에요 라고 할 만한 게 부족하더라고요 어, 댓글을 닫은 이유는 댓글이 처음에는 풀려 있었는데 또 그런 댓글들이 막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올리는데 있어서 더이상은 뭐 댓글들이 좀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았고 초반에는 계속해서 여러가지를 테스트를 하고 우리만의 색깔을 만들어가고 저만의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아 이건 이래서 별로야 뭐 저거는 이래서 별로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글들이 도움도 많이 받지만 너무 갈피를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외모적으로 또 그런 식으로 댓글 다시는 분들도 꽤 많았고 한동안은 채널에 큰 변화가 있기도 하고 이 컨텐츠가 좀 안정화되고 저희도 체계가 조금 잡히면 그때는 이제 댓글을 풀고 같이 이제 의견을 나누면서 더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들으면 좀 기가 죽기도 하거든요.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두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와 저희 담당 직원들이 그래서 초반에는 지금 댓글을 닫아 놨습니다. 최대한 댓글을 좀 이렇게 푸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생방송을 매일 해왔거든요 두 번째 이제 굉장히 큰 변화죠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를 생방을 해왔어요 뭐 세이클럽, 아프리카, 카오 유튜브, 트위치까지 해서 생방송을 정말 오랫동안 해왔는데 생방송 자체는 너무나 즐거운 일이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기도 한데 모든 유튜버가 생방송을 하진 않거든요 그 중에서 정말 원래 생방송을 하시던 분들이 유튜브를 개설하는 경우는 있지만 유튜브만 하시는 분들이 생방송은 그렇게 잘 하지 않으세요 굳이 생방송이 아니라도 유튜브를 운영할 수가 있었고 이전에는 유튜브가 메인이 아니라 생방송이 메인이었어요 제가 그리고 생방송에서 방송하는 컨텐츠를 편집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렸다면 이제는 생방이 아닌 유튜브에 내가 업로드할 목적으로 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업로드하는 걸 이제 메인으로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생방을 좀 줄이게 됐습니다 생방송 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재밌어하기 때문에 막 하다보면 무리해서 막 7시간 8시간도 자꾸 하게 되고 적어도 막 4시간 5시간씩 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스케줄 하고 또 유튜브용으로 이제 촬영을 자꾸 하려다 보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제가 체력이 생방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창구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음,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좀더 방송을 하게 될것 같고 대신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좀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벤트도 좀 많이 하고 싶고 또 사실 먹방만 올라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브이로그도 꾸준히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꿈바구니 영상도 꾸준히 올라갈 거고 그리고 뭐한 번씩 토크 영상도 올라갈 수 있어요 조금 자리 잡아야 되는 시기라 조 먹방 위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컨텐츠들 보고 싶으신 분들도 조금씩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앞으로 많은 시도들을 할것 같아요 뭐 ASMR 먹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신기한 신 메뉴의 리뷰가 될 수도 있고 특이한 음식을 먹어볼 수도 있을 거고 뭐 요리법이나 먹는 방법이나 제 단골집들이나 맛집들 소개도 있을 것 같고 해외에 있는 꼭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들 촬영도 좀 해보고 싶고 아, 촬영해보고 싶은 건 사실 너무 많아요 정말로 제가 요즘에 어 느끼는 거는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찍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데 빨리빨리 조금 진행을 못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즐겁게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널들에서 여러분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또 오프라인에서도 더 많이 좀뵐수 있는 행사들도 좀 만들고 그리고 같이 뭔가 또할수 있는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전에 이제 게임을 좋아하셨던 분들께 너무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게임 영상은 안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많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에게 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다면 언제든지 추천해 주시고 이 영상의 댓글에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기 바랄게요 채널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채널의 틀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사실 너무나 큰 도전이거든요 저의 그런 꿈에 한 발짝 다가서기 위해서 지금 도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컨텐츠 그리고 또 도움되고 유익한 컨텐츠를 올릴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많이 노력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시고 제가 그 댓글... 에 웬만하면 상처를 받진 않긴 하지만 먹는 영상에 살리기가 너무 많으면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은 아직 언제 열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댓글도 열어서 여러분들이랑 보고 싶어요 사실 저는 모든 글에 댓글을 제가 대댓글을 다할 다 수는 없지만 어, 다 보고 있으니까 소중한 댓글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 얘기가 너무 길어서 줄여서 얘기하기에는 제 마음이 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주절주절 길게 얘기를 하게 됐네요. 제 채널도 여러분들이 더 자주 오고 싶은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